여러분 가해자가 엄청 올라왔는데 그 가해자를 여러분 인식 못하는 것 같아 아까 부경에서도 별밤 착가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한 명이라고 왜 그러냐면 가해자 중에 제일 큰 가해자가 뭐냐면 버리는 놈이거든 버리는 놈그 버리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면 되게 버리고 싶어 집착하는 애고와 버리는 애고가 하나예요 집착과 버리는 마음 그 엄청 집착하는 사람이 나중에확 버리거든. 근데 그 버리고 싶은 마음도 나쁘다고 계속 인지를 못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상황이 다보여줘 상황이 만들어져. 자기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버림을 받게 돼. 부경 같은 경우는 버림 받은 거지. 거기 분들이 다 버리고 싶은 가해자가 뜬 거야. 근데 그걸 못 봐.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이게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너 이해해주기 싫고 고집부리면서 그 열등이가 떴어 열등이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도 인정하기 싫고 피해자도 인정하기 싫어 절대 인정해주기 싫어 이렇게 떴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버림받는 거야 버리는 가해자를 밖에서 보는 거지 자기가 아니라고 완전히 버려서 또는 본인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는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생각을 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없거든. 자기가 그 버리고 싶은 마음만 인식하고 그 마음이 분리만 되면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오고 하는 거지 그 버리고 싶은 마음을 인식해. 그러면 엄청 그게 가해자잖아.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올라와요. 어. 여러분 수행할 때 마음 못 느끼겠어. 모르겠다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기꾼 마음, 알고 싶냐고 사기꾼 마음. 그러니까 사기꾼 마음 올라올 때는 안 느껴져요. 대부분 그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왜 알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사기꾼이라고 인정만 하면 끝나. 내한 모든 행위가 다 있잖아. 너왜 이래? 나한테와서 요새 열등이 엄청 떴거든 여러분 근데 열등이를 이래 알고 싶어요 이란님. 라 내가 어떤 열등이지 그럼 내가 어이가 없어 예, 네 살아온 게다 열등이 아니니? 살아온 게다 열등이잖아 부모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부터도 도와줄 수 있었나? 어렸을 때 애만 처먹이다가 똥싸고 오줌싸고 해서 앵앵거리다가 기끈 학비 대고 응? 돈번거 전부 쫄쫄 빨아서 먹고 나이 먹어서는 응?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는 또 이혼해서 속 썩이고 그 과정 중에 힘든 고비고비마다 다 힘들었잖아. 부모를 내가 안 힘들게 하고 싶어서 도와준 적도 많지만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 되게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열등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다 완벽하게 대나이 있나. 하나도 안 되고 힘들게 살았어. 이 자체가 삶이 열등이야. 애구 자체가 열등인데 뭘 인정하고 말고 해. 당연히 열등감 늘 느끼는 게 정상 아니야? 저 사람은 열등인 거 아니라 안 느끼고 나는 느끼는 거야? 뭐 그런 이상한 개코 같은 소리를 해. 저기 대통령도 다 열등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자기 뜻대로 할수 있냐고. 어? 미국 이길 수 있냐고. 북한한테 어저 미사일 쏘는 북한한테 미사일 쏠수 있냐고. 다 못해 그거. 내 뜻대로 안 돼. 부모 죽는 거못 죽게 막을 수 있냐고. 나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가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58인가? 몸박았어 병원에서 의사가 못 살린다고. 내가 막지 못했어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죽는 걸. 할수 없어. 그런 열등인가 우리고 그 아픔을 이기고 살아내야 돼.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네. 죽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순순히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아픔을. 안 받아들여. 죽어도 내가 뭘 해주겠다고. 뭘 해주는데? 뭘 바꿀 수 있어? 아 병들은 아빠 간병해. 간병인도 간병해. 난 내가 만약에 늙어서 아프면 자식보다 간병인이 더 편할 것 같아. 내 수치스러운 꼴을 다 보여주는 거 자식이 와갖고 일안 하고 거기 이렇게 있으면 부모가 패키치는것같아더 불편할 것 같아. 내돈 주고 내가 간병인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어떤 부분 나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도와주지 못하는 게 열등이야.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맨날 뭐를 애써서 해주는 자식과 지가 출세하고 막 돈도 막 쓰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식과 어떤 자식을 두는 게더 행복하게 해서 어떤 자식을 갖고 싶겠어. 세상 사람들한테 다 고맙다는 얘기 듣고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사는 자식과 맨날 절절 매면서 나한테 와갖고 나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런 자식과 행복한 걸 원해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을 원해? 맨날 우거지 장을 하고 나 도와준다고 하면서 맨날 이런 부모님을 원해 두 분이 행복하게 응? 즐겁게 잘 살고 내 도움 하나도 안 받아도 너무 재밌게 살고 그런 부모님을 원해 근데 여러분 가해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이 공부하고 알았어.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힘들고 우리 엄마를 내가 왜 끝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가해자가 그렇게 만든 거야. 열등이 안 느끼려고 나는 할수 있다는 열등이가 오직의 정신승리하면서 엄마 생활비 꼴난 거 주면서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을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내 눈치 보면서 생활비 받고 어, 살게 만든 거야. 엄마가 당당하게 자기 인생 행복하게 자기 일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나 온통 의지하게 하면서 그때는 몰랐지 마음 공부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 마음에서 계속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 끊을 꺾고 나 없다고 죽지 않았을 거거든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남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 엄청 애쓰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독이야 어제도 위슈 찍었죠? 남동생이 백수로 집에서 노는데 30먹은 백수한테 매달 50만원씩 줘서 남편이 뭐라고 했대. 애 준다고 그걸.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보고 너는 왜그거못 주게 하냐고. 자기 이상한 거냐고. 남자가 올렸더라고 어린애면 줘도 되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능력이 없으면. 나이가 30이 넘었어. 근데 그걸 돈으로 저버릇하면 어떻게 돼? 일더안 하지 고무들도 먹으려고 나중에는 진짜 못하게 돼 어디 팔다리라도 하나 없어져 장애인에서 이렇게 기대려고 할걸? 의존하려고 할걸? 여러분의 그 의존성인 애고가 의존성 아가 집착이 가해자인 거예요 가장 큰 가해자 왜? 내 의존성은 수치스럽다고 그 피해자를 하나도 인정 안해 열등이를 의존하는 짐덩어리 열등그걸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열등이로 만들어 의존하게 만들고 내가 도와줘 나한테 필요하다고 말하게해서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오직에 밥을 먹는 거야 봐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하면서 응?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는 놈이 의존하는 열등인 걸 알아야 돼 상대를 내 모습으로 보고 내가 버린 모습이지 그 모습이 너무 아파서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산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사망여우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식이 조금 커서 나이가 차면 그냥 버리고 도망가 밤새도록 울어. 며칠 동안 엄마 기다리고 울어 그거 가슴이 찢어지겠지 모든 인간 같으면 아마 돌아올 거야 애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끝까지 사냥해주다가 부모 죽으면 그때는 사냥도 못하게 되겠지 자식이 따라 죽게 만들겠지 그게 의존성이야 그냥 버려주는 필요 모직게딱 버려줄 때사랑이야 엄청 큰사랑이야 잔인하게 버려줘야 돼 버려줄 때한석봉 엄마의 사랑이야 근데 자기의 집착 의존성 열등이가 심한 애고이스를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인줄 모르고 <놀람> 엄마 아빠 애가 힘들면 어떡하니 끼고 살아 그냥 데리고 딸이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이 의존성인데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 자기들이 그럼 같이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식은 어떻게 돼 그럼 포기나 좋겠네 등신돼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나약해 빠져갖고 누구한테나 의존하고 살수 있으며 본인들의 의존하는 열등이를 다 버리니까 그걸 자식의 모습에서 보고 온통 다 응? 의존하게 만들고 있어 그걸 조금만 자기 힘으로 뭘 자기 힘으로 자립하거 아픈 거야. 여러분 아이가 길거릴 때 어떻게? 해? 걸음마 배울 때 무릎이 다 깨져. 여기가 다 피투성이가 돼. 그렇다고 어 우리 우 아기 넘어지면 안 돼. 계속 업고 다녀봐. 얘는 등신 되는 거야. 못 걸어. 그걸 레비도 자식을 사막에 던져야 되는 거야. 그때 그게 불쌍해 아퍼 아픈 보는 게 너무 불쌍하고 두렵고 도와준다. 그게 열등이야. 자기처럼 등신 만들려고 하는 열등이.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열등이라 도움받는 사람과 내가 남의 열등이 도와준 사람과 그래서 하나 거야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 열등이 다 버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다 버려서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갖다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가해하는 거야 끝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다 살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냐? 나는 예전에 했어 내가 죽고 나면 지구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못살것 같지? 살아. 아빠 엄마 죽고 나면 나못살것 같지? 살아. 못 살아서 따라가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의존하는 열등이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집착이라서.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죽어도 죽는 게아니란걸 알아.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 내가 그 사람 못 가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이생을 살아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 죽는 게더 편해요. 사는 것보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어려웠어. 나 같은 경우도. 죽으면 편하지. 응. 왜 살았을까? 살아있는 사람에 사명이 있고 내가 인생에서 죽으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붙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주고 가는가 그때마다 뼈가 아팠어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준게 없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몸뚱아리 만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 사랑받고 도움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주고 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팠고 엄마 아빠의 그런 아픈 죽음도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 주고 가고 싶었을 텐데 너무 열등해서 자식도 간신히 키우고 아무것도 세상을 위해서 주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들의 못까지 나중에 나를 떠올리면 가끔 그런 댓글 달릴 때 있어 오, 해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변했는데 해라님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겠구나 나를 통해 자기가 세상에 기여하는 걸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주고 싶었는데 못 줬던 거를 자식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걸 통해 자기들이 기억되면 행복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 나도 내 자식이 세상에 기여해서 아 이분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야. 나는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는 멋진 사람이 돼서 아 헤라, 헤라님 헤라 이렇게 멋진 어, 훌륭한 분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세상이 이분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말을 듣고 들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 그래서 사실 안 죽은 거야. 나도 죽고 싶은 적 많았지. 인생을 살때뭘 위해서 사나? 조금의 행복?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꽃가옷 입고 좀 행복한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나지 왜 인간으로 태어났어?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자기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뚜렷이 알고 그 사명으로 살아요 진짜 효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이 월급 타서 내복 한번 사드리고 그냥 부모님한테 가서 청소해 주고 이게 여러분이 진짜 그분들을 태어난 가치를 알아주는 게 아니야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 정도의 행복을 준다 그거는 짐승과 다름없는 거지 여러분을 낳아서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크게 기여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는 그거 이상 깊은 게 없는 거야.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도 자기의 그 짐덩이 열등이를 인정 안 해서 자식을 애기로 똥싸백 애기로키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할수 없이. 그짐덩을 열등이 죽이러. 죽여야 돼요. 짐덩어리 열등이는 죽으려고 하면 너무 아파. 집착을 끊으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짐덩이 열등이라 의존한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엄마 아빠도 가르쳐. 도와주고. 엄마 아빠한테 온통 의존하는 열등이 짐덩어리야. 이제까지 네가 의존하고 살았어. 근데 같이 있을 때 보면 가르쳐. 엄마 아빠를 계속. 엄마도 그래. 친정에 가면 계속 가르치지 니네 엄마도 니가 보잖아 할머니 가르쳐 하지만 그분한테 의존해서 뭐 짓불해준 것도 없어 다 받아놓고 절대 의존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우월있으면서 위에서 가르치고 있어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 없이는 안 된다고 그 짐덩으로 열등이 하는 짓이야 자기가 의존하는 거 수치스러워서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상대를 갖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해하는 거야 그 짐덩 열등이 가서 집착해서 상대의 의존성을 올려버려 그래 상대의 의존성이 올라올 때아 내가 공명을 시켜서 상대의 짐덩어리열등의 의존성을 올렸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 내가 필요해 정신 승리하는 거야 이 열등이가 내가 필요하구나 진짜 못하는구나 이분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무시하지 뭘 못해 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고 학벌이 나보다 낮아도 살아온 삶의 지혜가 나보다 더 큰데 내가 옆에 있으면서 수행자들은 옆에 가면 공명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은 내가 의존성이 강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기가 강한데 그걸 다 버리면 옆에 사람이 다 올라와서 나한테 의존해 그러면 역시 나는 우월감 먹으면서 상대를 보고 내 마음을 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쓸려서 열등감 느끼기 싫으니까 상대가 여러분한테 와서 열등 있으면 여러분의 열등이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열등감을 다 버려서 상대가 저렇게 느끼는구나 혼자 정신 승리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그게 가해자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해자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의존하고 살아왔는데 그거 인정 안 하고 이제는 나는 의존한 적도 없는 것처럼 개구리 올충이적 생각 못하고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누굴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고 막 애쓰면서 열등이 안 느낄 때 그게 진정한 가해자야 개집착이고 그 가해자 보면 난 무서워 죽겠는데 여러분은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부경지부 아가들도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두려움이 지금 올라왔을걸? 별밤 하는 게 본인들은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그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놈이 실제 누구였을까? 부경지부 분들 잘 들으세요. 그오늘 아기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었어. 그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으로 그 짐덩이가 내가 필요하지 니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와준다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들이 많이 오면 기뻤던 건 내가 사랑받아서 그런 거야 응? 충격적인 사실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어? 꼭 얘기하면 강의 때 알아듣고 현실에서는 그걸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걸 너무 버리니까 아예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야 안 와버려 확 버렸다는 거. 내 짐덩이 열등이 사랑받고 싶은 집착. 애고를 두려움 오지게 올라왔잖아. 별밤 하러한 명인가 뭐한 명도 안 와서. 그 두려움이 뭐야. 집착하던 내 아기가 확 버림받았네. 그러니까 두렵지.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 도움받을 사람이 안 왔다고 내가 두려울 리가 있어? 걱정될 리가 있냐고? 그건 걱정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 다음에 오세요. 아우 이 김에 좀 쉬자 이러지. 맞잖아 자식을 보고 막 근심 걱정할 때, 그게 자기가 그 자식을 도와주려는, 응? 우월이가 아니야. 진짜 부모 마음이 아니야. 자식한테 집착해갖고, 응? 내 뜻대로 안 해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애기지, 애기, 열등이.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안 느끼니까, 열등이 집착을 안 느끼니까, 바로 집착 느낄 상황이 오잖아. 그 집착 내가 버린 집착을 밖에서 우지게 버려주네 애고는 깨달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의존하는 짐덩이 열띵일 뿐이야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애기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전에는 그 마음 보는 게 아프다고 그걸 많이 버릴수록 버릴수록 그게 가해자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가해자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해? 집착 했을때 누구 도와준다고 할때그 사람을 가해하게 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거야 하지 말라고 내가 몇번 해요 그 자기 마음이나 좀 보라고 악화시키는 거야 상황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해하는 거지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된 거지 그 마음을 다 버린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 헬또리만 해주면 그렇게 극단으로 안 가는 거야 가해자 자기 의존하는 애기 짐덩이 열등이 그 아픔 그거 절대 나라고 인정 안 하고 버려버리면 그 짐덩이 열등이가 하는 그 집착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뺏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 그 애고의 집착과 그 미움과 비열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고 버릴 때 그게 오징 가해자야 그게. 그냥 의존성 열등이 자체가 돼서 남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면서 엉망으로 인생을 살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똑바로 인생 못 살고 그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이 마음 공부 안한 사람은 다 의존하는 짐덩이 열등의 애고예요.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그거 아기 안 보려고. 아기 마음이지. 의존하는 아기 마음 안 보려고. 왜 그거 안 봐? 아니 그게 안 느껴져. 나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이름은 스승이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아기를 얼마나 의존해. 저기 그림 그릴 때도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그리겠어 다 올려주고 엄청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 아기인 걸 어떻게 인정을안할수 있어 여러분이 옆에 도반들이 없으면 혼자 할수 없잖아 할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의존하는 아기가 나한테도 얼마나 의존해 헤라 엄마 죽었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 아기가 얼마나 힘들어 고 인정하면 그게 왜 수치스러운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가해자야. 인정 안해 갖고 교만하게 엄마 아빠 가르키고 자빠졌고 혼자 할수 있다고 오직에 정신 승리해 갖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어? 돈 필요할 때돈 요청 안 하고 다 버리고 때로 등신 짓을 하면서 나할수 있다고 우월 있으면서 나한 힘들게 가해하고 나 가해하고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하는 만큼. 내가 성숙한 어른인 거야. 그 아기 인정한 만큼. 그 아기를 인정 안할때 진짜 무서운 가해자가 되는 거야. 부경지부 아가들 인정하세요. 부경지부 수행자들 별밤 안 오니까 두려움을 올라오. <웃음> 어, 나 사랑해 줄 엄마 아빠가 왜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아기가. 그래서 너무 두렵고 버림받은 두려움 두렵 올라오죠? 버림받은 두려움 올라오는 마음은 아기 마음이지. 그게 어른 마음 아니지. 그러면 의존하는 열등이 아기 마음. 인정합니다.